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구독 10일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이고 우리 어깨는 여기 있는 데 이걸 갖다 쭉 뒤로, 쭉 뒤로, 쭉 뒤로 최대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촥 어떻게 가 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알게 됐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또 남기시는데, 어떤 질문을 남기냐면 칠때 오른손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 그뭐 보통 스윙 레슨 보니까 어? 오른손으로 친다고 하더니 골반을 돌면 벌써 왼쪽 축으로 옮겨지는데 이 오른손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오른손안 쓰는 거냐? 아니에요. 옥스윙은 철저하게 오른손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스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백스윙을 하고 골반이 돌때 최대한 뒤에 버티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지금 손 놓잖아요 안될것 같으니까 이거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만큼 와 있는 분도 있고 완전 뒤에 있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은 언제 활동을 하느냐 안 쓰는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병호 프로가 예전에 시즌 1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여포가 왜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걸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찌보면 타이밍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백스윙을 딱 하면 최대한 안올려고 해서 순간 동작, 딱 백스윙이 끝났을 때싹 어떤 동작에 의해서 골반 동작에 의해서 3cm에서 5cm 정도만 벌려주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면 백스윙을 하고 골반이 스타트를 하는데 팔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 골반이 출발하는지도 몰라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백스윙 가면 여기서 한번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한번 오히려 확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끝까지 온줄 알았는데 골반이 예고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딱 있는데 흑 하면서 한번 젖혀지는 거 있죠.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흙! 하면서 끌려가면 젖혀지는 그 순간의 느낌이 와요. 이 맛이, 아, 뭐랄까, 그 청량함? 하, 막, 사이다 마셨을 때, 막, 탄산수 마셨을 때, 오는 그 어깨에 개운한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맛에 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자, 봅니다. 백스윙 들었죠?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따가, 한번, 뒤로 싹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살살 쳐봤습니다. 아, 이 맛이야. 맞아. 음, 이 맛이야. 음, 좋아, 좋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친것 같지도 않은데, 어. 자, 다시. 가면, 싹 가서, 골반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골반만. 그러면 한번 싹 뭔가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세게 치지 않아도 공이 막 살아서 나갑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됐죠? 지난 시간 했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쓰긴 써야 하는데 지금 저 오른손을 쓰고 있어야 안 쓰고 있어요. 아 정말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골반을 쓰다 보니까 오른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오른손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있다가 나도 모르게 끌려온다고 그랬습니까? 끌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음 다음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 끌고 가니까 어. 으... 하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오른손 표정이에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정신을 차릴 때 보면 이 손이 회전 골반은 들어가 있고 벌 돌아 있고 손이 거의 옆포존. 옆포존은 어디예요? 오른 허벅지에서 왼쪽 허벅지 가장 힘을 쓸수 있는 오른손이 힘을 쓸수 있는 구간을 제가 옆포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옆포. 아 그러니까 오른손이 힘쓸 수 있는 옆포. 뭐 동탁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시즌 1에. 이쪽을 빡 때릴 수 있는 옆포존. 그래서 오른손을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 오른 허벅지에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게 동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무동력 상태에서 골반에 의해서 위치 이동이 된 상태에서 자기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팍 써주는 역할을 했을 때 스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백 스윙 가고 골반 돈 다음에 그 오른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거죠. 끌려오다가 오른쪽 옆포존에 들어갔을 때 손만 살짝 쳐 주면 살짝 쳐 주면 비거리가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요. 자, 봅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한번 해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옆포존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써지긴 써져요. 여기에서 내가 훅 털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른손이 너무 죽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탄도라든지 그러한 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꾼들은 손을 마지막에 털어주는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옥스윙에서도 안쪽으로 빼고 손은 무동력 상태로 오른 허벅지까지 끌려오고 골반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골반에 골반이 지나가고 팔 들어오고 손에 의한 동작이 들어가야 줘 여기서 거리를 좀더 늘릴 수도 있고 탄도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때리는 맛이 들고요. 다시 봅니다. 다시 젖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더 밀어봤죠? 그러면 쭉 날아가다가 이렇게 되면 거리가 계속 느는 거예요. 지금 한 260일 정도 나갔네요. 오랜만에 60대 한번 나왔네요. 쭉 가고, 쭉 도는 거예요. 또, 아이고, 저 정도는 못 치겠다, 이제. 자, 또, 좀더 가고, 골반이 돌고, 어깨는 최대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손이 오른 허벅지에 개입을 할 때, 진입을 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어느 정도 거리 치는지 아시잖아요. 레슨할 때. 그러면 뭐한 뭐한 200, 한 45에서 250선으로 레슨을 하는데 지금도 261, 26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윙을 한번 보면 제가 막 죽도록 팬게 아니라 팬 것처럼 보이긴 한다. 그쵸? 근데 보면 탑스윙에서 자 탑이죠. 그리고 저는 다른 그 컨벤셔널 스윙보다 어깨가 덜 들어가요. 왜냐면 수평타격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갈때 순간 이동작이었어요. 방금. 자 탑이 여긴데 순간 어깨하고 손이 약간 벌어져요. 어,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약간 벌어져요. 탑에서 골반이 스타트할 때 약간 벌어지고 그다음 제가 여기까지는 옆 포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 손은 깨어 있으면 안 되죠. 손은 깨어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오 뭐야? 그러면서 옆 포존에서 빵 때리는 그러한 동작이 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손은 언제 쓰느냐? 뭐 지금 왼손을 쓴다, 오른손을 쓴다. 이제 골반을 쓰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런 질문이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손은 여기에서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손을 쓰는 위치는 오른쪽 허벅지 진입될 때부터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가 그 오른쪽 허벅지 선에 있거든요. 오른손이 가장 센 구간은 오른쪽 어깨 아래쪽에서 움직일 때가 가장 원심력을 크게 쓸수 있거든요. 가장 저점에서 팍! 그렇기 때문에 오른 허벅지를 지나갈 때 써줘야 파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세게 안 치더라도 백스윙 하고 그 다음에 골반이 돈 다음에 어깨가 벌어지죠. 벌어진 상태에서 손은 스탠바이 그리고 오른 허벅지 좀 들어올 때 툭. 이런 식으로 툭 때려주면 그렇게 힘들지 이 않아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스윙 보다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가 레슨이 이제 진행되면서 하루하루 매일 나가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엔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제가 스윙을 정리를 할때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35강쯤 갔을 때는, 다참 열심히 오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치세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젖혀, 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여기에서, 젖혀, 까! 이렇게 해서 그냥 치세요. 막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디테일하다고 해서 어렵다, 뭐 머리 아프다, 따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할수 있다 라고 하나하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데일리로 제가 드린다고 해서 그 레슨을 전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된 다음에 다음 거 하시고, 된 다음에 다음 거 하셔야지 하루하루 너무 저는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영상은 늘 남아 있잖아요. 아셨죠? 꼭 그날 보려고 하고 또 그날 뭐 그날 보는 건 괜찮지만 그날 그걸 꼭 완성을 하려고 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된다면 더 좋고요 자 슬로우 모션 보여드립니다 백스윙 백스윙은 약간 사이드 느낌으로 올라갔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라인 잡아놓고 잡아놓고 여기서 골반이 돌때 손은 최대한 으샤 으샤 아시죠 그때 손이 약간 벌어지는 느낌 근데 어쩔 수 없이 버티다 끌려왔을 때 오른손. 왼손이 손 뭉치가 오른 허벅지 쪽 왔을 때 잠이 깨, 어, 잠이 깨죠. 그 상태에서 딱 때려주는 저혀 때려, 젖혀 때려를 해주고 피니시 동작까지 저혀서 동작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할수 있다. 그게 정입니다. 그리고 정입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PGA LA gmail.com으로 영상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어, 모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채택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글로 질문을 남길 분들은 남겨주세요. 채택해서 또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